The m s e 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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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는 방울토마토 절임과 전복찜, 시금치 절임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드렸습니다. 음. 세 번째는 삼치 튀김 한번 절여드린 거고요. 이쪽이요 마지막 사시미는 오늘 광어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육회는 음. 저희 2인분씩 준비해드렸고요. 이쪽에 트러플이랑 계란 노른자는 저희 오골계란 노른자 사용했어요. 같이 섞어서 드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그